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젠가 위에서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게임 젠가 서바이벌 으하이 음, 이렇게 리아랑 미오랑 살아남을 거고요 저기 반대편에서 이 젠가를 쓰러뜨리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게임이야 이렇게 자동차를 어? 던진다고. 어. 형 뭐, 뭐가 날아온 거야? 자동차? 어 자동차. 하지만. 오! 어! 오! 와! 어! 오! 와! 와! 아, 점프했어, 점프했어, 야! 난살아았어 어, 와! 우리 세명 남았어. 일곱 어... 명이 살아남았고요. 아 어, 리아야 거기 위에 있는 거 괜찮은 거야? 와, 리아난 살아지롱. 야, 어떻게 살았어 오, 나? 미오라 나랑 죽었는데. 커팅 콧에서 죽었어 리 화이팅. 화이팅 난 끝까지 살아남겠지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만큼 못해 아니에 <웃음> 에? 못말추겠지 <웃음> 아, 아래쪽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아래쪽을 허 사라지롱 야! 리아 <웃음> <야, 웃음> 살았는데? 어 살았어? 어떻게 살았어? 아 어떻게 대박! 살았어? 아, 너무 쉽다! 대박! <웃음> 뭐야? <웃음> 그거밖에 못 맞췄냐오? <웃음> 내가 1등이 돼! 리아가 1등! 11명 중에서 딱한명살아남았는데 오. 과연? 너무 쉬운데? 기약이! 야 리아를 우와. 죽이고 싶어, 싶나 봐 진짜 잘 던지긴 해! 마초바루! <웃음> 야 자동차에 정통에 맞는 거 뭐야? <웃음> 너무 아프다 완전 개그네? 좋았어 이번에도 한번살아나오보자 이번엔 내가 1등 한번 해봐야겠어 오케이 이번엔 살아나오보자 이번엔 내가 한번 최후의 1인이 되어보겠어 리아 하는 거 보니까 리아는 딱오오 하나 뺐어 하나 하나 중앙 뺐다 음 별거 아니지 잘 빼네 그러게 오, <웃음> 오! <웃음> 오! <웃음> 하나 맞고 <남았고, 웃음> 하나 남았고 잘했고 오, 잘했고 오 잘했고 와, 와, 와 잘하는데 저 친구 잘하잖아 공을 던져서 <웃음> <웃음> <도주하세요! 잘할> 와 <웃음> 안 아, 죽었다. 야, 뭐야? 내가 또 잘했지. 김리아. 김리아 왜 이렇게 잘해? 맞춰봐라. 자, 두 명. 오, 피하기. 어. 맞춰봐라. 또, 또 피하기. 오. 또또 피하기. 와. 딱 정면으로 리안. 동체 시력으로 딱 하는 거지. 이렇게 딱 뛰어올 때쯤에 어허. 피하는 거지. 과연? 과연? 과연? 이거는 좀 거대한 오! 거 우와! 와! 와! 리아 저 정도면 지금 최소 사륜안 가지고 있다 아, 야 뭔데 쟤? 아까부터 왜하속 계속... 아! <웃음> 교통사고 났어 맨날 근데 교통사고로 끝나 <웃음> 아 이게 피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어. 난 너무 젊어 아 나도 던져보고 싶다 우리 던지는 거한번씩 하자 뿅 어! 얘들아, 내가 던지는 거야! 얘들아, 내가 기가 막힌 거 던져볼게. 긴장해도. 우리 그 야매님 거는 다 피할 거야. 슈쇼, 슈쇼, 슈쇼. 오. 맛 봐라. 내꿈쩍을안 하는데? 하나 없어졌어. 오. 어때, 어때? 기분이 어때? 음. 크럭 간다. 오. 어때, 어때, 오. 어때? 어때? 오. 어때? 별거 없는데? 못하는데. 여기다가 했다면? <웃음> 살았다. 어, 많이 살아남았다. 오오. 하지만 이걸 먹어봐 본다면? 정신 못 차리겠지. 정신 못 차리겠지. 어, 아, 배고픈데. 어, 나 혼자 살았는데. 맞춰보시지. 니아야꼭 네, 살아남아. 맞춰보시지, 얼간아. 니아야이 녀석 봐라. 넌안 되겠다. 맞춰보시지, 얼간아. 각, 각, 각도를 좀 내려서 이 녀석한테 좀 뜨거운 맛을? 좀 커, 커다란 게 날라갈 건데 감당이 되겠어? 맞춰봐라? 어때 어때 하나도 어때 안 어때 무서운데. 어때! 아, 아, 아 쉽다 이거 쉽다 어? 어 던지는 거 쉬운데 생각보다 음음 음, 내가 던지는 거야 야 아, 리아다 네, 리아. 이제 무서워 리아. 리아는 한번 잘 해봐 끝까지 아, 하나 나와줄게 나 리아는 생존 고수니까 던지는 것도 잘할 거야. 해봐 해봐 던질지 모르죠. 보고 왔다. 각보고 왔다. 던질지 모르죠. 맨범이야, 뭐. 뭔데 뭔데? <웃음> 어맨 밑에 맨 밑에. 야맨 밑을 노린다고? 벌써? 어어? 맨 밑을 노려서 모두 다 쓰러뜨린다? 그런 아, 나 필승전법이지. 안 되는데? 어, 근데 안, 안 맞고 안 되는데. 있는데? 잘못 던지는 것 같은데? <웃음> 어? 오? 어? 어림없지 위가 어린... 너무 무겁기 때문이지? 어림없는 볼 <웃음> 어? 오, 오? 그럼 뒤로 쓰러질까? 앞으로 떨어질까? 뒤로 쓰러지겠지? 저 중심이라면? 으? 계속 때리다 보면 언젠간 오! 오! 오! 언젠간 오! 야 오! 뭐야 얘왜 인기 잘해! 전략적이잖아한 하지만... 번에 다 죽여버리겠다 <웃음> 나 아, 될까 그게? 난될 거라고 생각해. 오오오오오오오오 시머스 같은 편안함. 왜 이렇게 편안해? <웃음> 이 사람들이 채팅으로 놀린다. 야 사람들이 채팅으로 놀려. 이런 젠장 어? 어나 뭐야 이 사이에 꼈다. 만전한 수도? 야 나였으면 트럭 던졌다. 그걸로 언제 어느 세월에? <목소리> 아, 와 살아남았다. 살아났다. 어 우리 둘만 살아남았네. 어두명 <목소리> 이제 뭐 피해야 말. 돼, 피해야 돼, 피해야 돼 이제 피해야 돼. 나라라 초코볼. 허, 이제 피하는 구간이야. 던져본 시청자 나 나라라 초코볼. 던져, 오! 오. 안 되죠, 안 되죠. 나라라 초코볼.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, 되죠. 맞혀보시죠 나나나 초코볼 와! 여면이 가비 나나나 초코볼 오! 이 사이에 들어간다면 오이 사이에 들어간다. 여면이 보라색과 보라색 사이에 있어 이 사이에 들어간다면 안전하겠지. 맞춰보시지맞춰보시지오 뭐야 뭘 눌렀는데? 그..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승리 어? 안돼. 맨 아래 빨간색을 누르면 승리 <웃음> 아. 어, 미호다. 미호다. 오. 미오다. 와, 미오다. 뭐? 드디어 우리 차례가 온 거구나. 미호 한번 잘 던져봐.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? 그냥 저위 아래 있는 발판으로 각도. 그다음에 옆에는 던지는 거. 스피드는 그대로 하고. 어떻게 아래 위 클릭하면 돼 그치 어 그치 잘 던져봐 오. 어 아래로밖에 못 던지는데 각도 어떻게 올리죠 저기 옆에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그쵸 좋아 잘해봐 우린 아, 생존할 테니까 말이야. 그래. 한번 잘해봐. 아, 내가 다 죽여줄 테니까 말이야. 어. 아, 자. 한쪽으로 쓰러진다면. 아, 나 무서워. 어떻게 될나 조금 무서워질지도. 아니야, 이 정도는 괜찮아. 그래? 떨어지는 거 보고 뛰어내리면 돼. 어? 아. 오. <웃음> 오오오오케이 <웃음> 어? 이거 한칸 한 밖에 안남았어! 이거 오케이. 치워서 빨간색 누르면 승리! 맞아 맞춰봐! 거대한걸 던져야 될거야 오! 어, 안 아, 안 아! 안 돼! 난 빨간색 눌렀지 어난 죽었어! 니아가 어, 눌렀다 자, 어쨌든 이렇게 젠가 위에서 최후의 1위일 때까지 살아남는 젠가 서바이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 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, 뺑. 안녕, 뿅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!